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요 근래에 업비트랑 비싸움에 관련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래소를 다양하게 이용한 사람으로서 정말 탈중앙화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래소가 있을까 해서 어, 많은 검색을 했고, 걸러서 걸러서 스텍스라는 거래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텍스는 ICO 진행 중이고, ICO 진행 중인 부분이 이제 A2A 토큰이란 있는데, 이들이 진행한 토큰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탈중앙 거래소로서는 이게 제일 제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모든 코인, 하나의 플랫폼, 최초로 암호화폐 유동성을 통합한다 유동성에 대해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각 거래소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는데 이게 유동성이랑 관련이 많이 있고 시장 원리가 많이 적용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유동성을 확실히 잡겠다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들은 항상 뭔가 어떤 포부를 나타내는 비전을 나타내잖아요 무슨 말인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전문의 전문서비스 제공할 거다 이건 아직 먼 미래 얘기예요교차환물이라든지 선물 레버리지 옵션 이런 거는 베타 버전이 이제 이후에 최종 버전이 나올 때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포부를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그 다음에 한해 거인 코인 거래를 통해 100% 수익 얻는 사람들은 1000%까지 수익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가능한 얘기죠 이러기 요즘은 되게 쉽지 않은데 뭐 가능한 얘기지만 이게 근거가 뭔지 한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방법 우리 인형이 모두 뭐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정식 버전이라든지 뭔가 전문의 서비스가 나와야지만 이게 정말 실현이 될것 같아요 일단 웹사이트는 되게 간단하고 이제 바로 화이트페이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페이퍼를 보면 혁신적인 A2의 기술로 자도가된 유동성 집적을 갖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는 모든 코인 다른 곳상대 모든 코인으로 거래 한번에지키거할수 있다 알트코인 도 알트코인 뭐 다른 비트코인 도 이더리움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이게 이들만의 장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일단 문제점이 뭐냐 자 유동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가격이 너무 다 틀리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가격이 틀리냐면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이유가 돼 있는지 주요한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뭐 가격을 하락해 놓고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차가 좀 있죠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제시를 했냐면 내가 어떤 거래소만 있는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가격이 올라가서 이 토큰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이중 거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 거래가 된다면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소를 두번 거친 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일단 가격 변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익률 상당히 많이 늦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뭐냐 유동성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보이냐면 다른 많은 거래소의 매도 매소 주문을 한 곳에 집착하는 거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고유의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만 할게 아니라 통합하는 거래소를 갖추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겠죠 어, 유동성 풀을 생성하겠다 아이쇼를 먼저 해으로써 하겠다는 건데 유동성을 제공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미션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그 중간 업체에서 A2의 토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대 코인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기술을 본다면 거래 설매 기술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날 텐데 탈중앙화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한번 본다면 일단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일단 국가들이 나왔던 한 곳에 있음으로써 뭔가 거래소가 안 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유동성 때문에 또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이번 업비트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 암호화아는 이건 약간 중앙화된 특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택스는 약간 혼합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가장 주요한 그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탈중앙하고 기본 암호라든지 속도는 뭐 당연히 인프를 라 갖춰야 되니까 어 확실히 중앙화된 성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수평적 확장을 동시에 할수 있다 서버를 많이 구축해서 연결 지은 다음에 비트코인 데대스서버는 다른 코인 서버겠죠 그리고 이더렘 대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대스 이거를 한번할수 있게끔 그 클라우드를 형성하겠다는 기술력을 갖추겠다 이거고 힘이 좋다는 거예요 시장 분석은 따로 안 할게요. 어차피 시장은 현재 스펙큘레이션 자체는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도록 한다면 더 많은 코인들이 더 나올 거고 앞으로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거래액도 계속 커질 텐데 거래소들만 우우죽순 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래소들의 가격을 조정하고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과 수수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영되는 거래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코인의 미래가 있다고 여기서 샀는데 가격이 올라 갔어요. 이게 이더리움 베이스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수익률을 빨리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서는 싸 근데 다른 데는 비싸 근데 이제 이거를 이더리움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 또 거래를 이중수수료 지불하는데 그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전망이 된다면 이제 현재는 2017년 기준으로는 21억 그 다음에 2020년 10년 뒤에는 5천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코인 시장 계속 커감에 따라서 스펙큘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탈중화가 성격이 강한 우리 스텍스 거래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다 를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계에서 일단 뭐 비트파닉스도 있고 크라킹도 있고 우리나라는 업비트 빗썸 다른 나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낸스 후오비 쿠코인 뭐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 정말 무엇을 갖춰져 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텍스 코인은 현재 강점이 이렇게 돼 있고, 약점은 이렇게 돼 약점이 제가 봐서는 그거죠. 거래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텍스 코인이 일단은 좀 저렴하고, 이중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만 팠는데, 다른 면들도 보시면 이들이 월등히 장점이 많은 거를 볼수 있겠죠. 물론 전제는 확실히 그 ICO에 성공을 해서 그 ICO 자금을 바탕으로 정식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에 전제가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와이페이퍼에서는 트 이들의 모든 거래소들의 그 장단점을 잘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게이 거래소들을 비교함으로써 정말 이런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된다면 유동성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고 거래 가능한 코인도 지금 이들이 목표하는 건 만쌍이고 헤지펀드 있고 파생약품 맞은거래 고급 거래 다 나중에 제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단점이라고 하면 스택스 및 SFC 규제를 위한 미국 및 홍콩 시민 배제. 이거는 조금 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이 스택스 코인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규제가 풀리거나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쪽에서 청문회를 간다든지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되게 유동성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코인 수가 적은 만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저도 카이브네워크 나중에 쓸 생각이 있어요 경쟁 우위가 뭐냐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유동성을 제공한다 될 거고 그 다음에 100개 코인 간의 그 만개 교차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른 걸로 많이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번 스택스 시스템에 어떻게 잘 처리되냐가 문제고 A2의 토큰의 그 ICO에 성공적으로 하냐 마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아요. 거래소 운영자는 액세스 권한이 없다.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정말 거래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스택스는 선거적인 기업과 경험, 대규모 시스템 수행, 전통금융계획 이렇게 돼 있고 동등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화폐는 수십 개 토큰 지원, 가장 이백개인 이상 토큰 도... 스택스 위, 얘는 이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토큰만 있죠 그래서 A2A 토큰을 사용하 거래 수수료를 50%까지 절감 모든 사용자에 대해 커미션 없는 특별 주문 유형 그러니까 모든 주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첫 해에는 5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은 우수하다고 하니까 일단 얘네들은 아직 나온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로드맵 자 이건 이미 끝냈고 지금 현재 와인 시점을 볼게요 5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A2A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2A 토큰 권을 얻는다면 거래 수수료를 없앤다는 거죠. 거래 수수료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거래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래를 하신 분들이나 자주 거래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2의 기술이 중심이 뭐냐. 어떤 가격이 선정이 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각자 서버의 가격들이 나거래들어 있는다면 여기 거래로 인해서 여기 있는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유동성이 너무 심하게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거래소에 들어오기 된다면 여기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 번에 가격을 다시 재지정한다거나 다시 한번 가격 인준이 그 설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2 토큰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A2 토큰의 주요한 목적은 이제 측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측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를 측정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풀을 확장하는데 많이 이 ICO가 쓰일 것 같아요 이 해당 목적 위에 추가 토큰을 사용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일단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혜택은 커미션수로 할인되는 것과 큰 이게 크게 50%까지 할인해 줄수 있다는 거고 거래소가 성장하면 할수록 a 2 토큰의 할인율이라든지 더 많은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혜택이 뭐냐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이제 조건에 관계없이 50% 첫해 a 2 토큰 ICO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스택스 ICO는 마무리가 되었고 a 2 토큰 ICO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ICO 기금 어떻게 사용될 거냐면 이렇게 돼 있고 팀도 현재 괜찮습니다 분들도 다 괜찮고 이분이 계신다기 전체에 좋은 게거래소 관련된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저는 이제 세력의 폭포 후 아이오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드바이저 를 있는 게 굉장히 큰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만든 PPT를 보므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문제점은 들 중앙화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가 굉장히 적다고 볼수 있죠 특히 한국 거래소들은 유동성,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각 거래소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김치프림까지 껴있으면 더 힘들죠 이중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택스 그책은 탈중화, 그다음에 중앙화 요소들을 합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고, 유동성 풀을 많이 확보해 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인 대 코인의 거래가 더잘 되고 더 저렴하게 될수 있다는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구현 방법은 탈중화와 암호보안,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서 하겠다. 핵심 기술은 A2A는 Any to Any의 약자고, 모든 상장된 코인을 평가하는 매개체, 거래소 내의 기축통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자 기축통화라고 하면 뭐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보다는 유동성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기준을 삼겠다. 이렇게 볼수 수 있습니다 스택스 내부의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A2를 왜 구매해야 하는가 토큰 보유 전에 스택스 부품의 수수료를 이걸로 지불함으로써 그 결과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다 이것만 참고를 했고 이제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씩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CEO고 뭐 현재 거래소는 미숙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냐를 보면 A2의 기술을 통해서 모든 교환 거래를 재빨리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데 a 2 토큰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프로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따로 i c o 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되지만 어, 유동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기사들도 제가 나중에 기타 밑에 있는 정보란에 제공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어, 탈중앙화를 시도함으로써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을 잡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게 좀 2번이랑 6번이 겹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동성을 잡는다는 거는 가격을 잡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잡아서 이제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사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그 기반 코인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기존 방식은 어 일단 A라는 거래소에 는토큰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 더 좋은 거를 다른 거래서또 사면 이런 이중수수료가 더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 더 빠르게 낼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약간 중첩대뉴키인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콜드 월에서 사용한다는 점 주요 자산은 그다음에 거래소를 통합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것만을 좀보완해서 좋겠다 이것만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래소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 더 많은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래소의 활성화가 사실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수준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비트하는 비썸이 머릿속밖에 없는 사람들 머릿속에 스택스라는 거래소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성도 구축이 되고 처음 웹사이트에 말한 대로 미래의 재정 거래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내의 ICO나 거래소가 조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규제가 먼저 완화가 될 필요가 있고 막상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이라든지 다른 기타 나라의 그런 제도적 준비 그에 따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말장 도루묵이 될수 인게 이제 법에서 금지는 말점 도루묵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가장 많이 필요한 게이 부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떡상을 외치며 가자 를 외친 남자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